한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. 텅 비었어요. 공하단 말이에요. 지금 있는 이대로를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.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.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. 우리 삶은.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. 그 어떤 판단으로도 해석 내릴 수 없어요. 그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뭐 정말 남들보다 완전하거나 뭐보다 완전한 건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. 비교 대상이 있는 거는. 비교 대상이 없어요. 이러할 뿐이죠. 그게 가장 위대한 평화 아닙니까? 가장 큰 아름다움 아닌가요?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오는, 분별을 통해서 오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. 왔다가 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걸 추구하는 건 정말 어리석음이죠. 그런데 돈, 명예, 권력, 지위, 건강, 오래 사는 거 이게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. 그 왔다 가는 걸 추구하지 않게 된다.